안녕하세요 꿀팁입니다. 오늘은 엑셀 각행 밑에 행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각행 밑에 행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은 VBA에서 코드를 짜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함수로 행을 짜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새롭게 하나 만드는 것을 저희는 방법을 그렇게 썼었는데요. 그 방법이 생각보다 엑셀을 좀 깊게 하시지 않는 분께는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 행을 추가하는 걸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되게 간단한 방법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같이 쓰시면 아주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려는 거를 이제 일일이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삽입 여기다 대고 또 삽입 여기다 대고 또 삽입 지금은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할수 있지만 이게 행이 몇천개, 몇만개가 돼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힘들거예요 자, 그럴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엑셀은 1, 2, 3 하고 밑으로 땡기면 숫자 이렇게 되는거 아시죠? 네, 총 11개의 행이네요. 자,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넣습니다. 밑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잡고 필터 걸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름차순 정렬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행이 잡혀버립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각각의 행 밑에 두 개의 여, 여, 행을 넣어주고 싶다면 이걸 한번더 복사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 잡아주시면 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필터 잡아주시고 오름차순 정렬 잡아 주시면은 밑에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엑셀 밑에 행에 행렬 행을 추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